지난 1997년 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설립됐는데요.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경남개발공사는 경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지성인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조진래 사장과 함께 제 인생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경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진내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는데 건강한 여름을 날수 있도록 활기찬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네. 자 경남개발공사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넘겼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의 예산이 100% 출자된 우리 도민의 공기업입니다. 네. 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즉 도민의 복리정지를 최우선 목표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바쁘게 보내셨겠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제가 취임하고 네. 어, 공기업도 기업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음... 공적인 영역, 즉 공익성과 네. 수익성을 조화시켜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서 즉 지속가능한 경영에 주안점을 두고서 네. 그런 점들을 제가 현장에 있는 실무와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 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활성화해서 네. 도민 친화적인 기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개발공사 내에 강강과 인문학으로 만나는 시효과정을 개설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네. 경남도민의 LH공사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웃음>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도민들과 한번 잘 친해져보자 라는 네. 생각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사장님의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다음 이야기부터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색깔을 제일 먼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제가 파란색을 <웃음> 먼저 뽑겠습니다. 네. 네. 오늘 셔츠 색깔과도 굉장히 <웃음> 비슷한 색깔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와. 넘버원 지방공기업입니다. 네, 당연히 이 키워드는 경남개발공사를 칭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경남개발공사의 소개는 저희가 앞서서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서 음.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원가에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해서 어 네. 해외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네. 있는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음. 아, 그리고 우리 도내 서민들의 주택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아파트 혹은 분양아파트 음. 이런 식의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값싼 택지나 상업용지 등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생활과도 엄청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라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웃음> 앞으로 조금 더 친해져야 될것 같은 기업인데요. <웃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남의 어떤 경제적인 지표들을 예. 담당하고 있다라고 예.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최근 요즘 아, 이 사업에 좀더 주력하고 있다라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네.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서김의 인터체인지 부근에 네. 서김의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조성사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동쪽 양산에 양산가산산업단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네, 네. 양방항로화산업 쪽으로 입주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저 서쪽 끝에 산청에 거기는 한방항로화산업단지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서민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서는 마산 현동지구에 네. 공공분양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를 현재 진행할 예정에 있고 네. 또 진주 핵심도시에도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네. 우리가 또 도의 정책 수행기간이다 보니까 도로부터 많은 위수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마산의 료로는 이미 기기준공식을 했고 그리고 지난 메르스사 태 당시에 격리 수용이 필요한 음악병동을 지금 저희들이 또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일선 시군으로부터 어, 미수탁사업 대행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양군 내에 있는 서민들의 주택공급사업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경남지역에 낙후된 지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곳을 개발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이번에 경남개발공사가 165억 원의 이익을 경남도에 배당한다라고 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이두 번째로 큰 성과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성과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음. 우리 개발공사가 금년으로서는 이제 에 창사된 지 20주년입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었기 네. 때문에 이제 에 부모님에게 음. 우리가 성년이 되면 부모님에게 이제 보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도민의 헬시로 이루어진 공기업이기 때문에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도민에게 이제 이익을 한원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음. 어. 오랜 우리 경상남도의 숙원사업이던 남맹학사라고 있습니다. 네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남맹학사 서울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음. 거기에 저희들 개발공사가 2015년도에 200억을 배당해서 네. 어, 택지를 구입하고 또 공사 잔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165억억 이렇게 학회 365억을 배당을 해서 최신식 기숙사를 건립합니다. 음. 그러면은 그게 입주 우선순위자는 우리 도민 서민의 서민 자녀들의 음. 어, 입주를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데 남맹학사 입주자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까지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도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네. 어, 이 수탁을 받아서 아마 저희 경남개발공사가 아. 항우 운영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토합해서 남매각사, 서울관 남매각사, 창원관 이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경남개발공사가 많은 성과와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 활동도 주력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음, 원래 그 지방정부 강력 지방자치단체는 네. 에, 도시개발공사와 강강공사가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음, 그렇죠. 예, 네. 강력시도에 그렇게 운영되는데 당시 제가 정부 부지서로 있었을 있을 때인데 네. 지사님께 건의해 드려서 우선은 어, 개발공사 내에 강강사업본부를 설치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강강사업부가 어, 아. 설치됐고 그강강사업부에서는 초기에는 에, 중국 어~ 관광객들 유프들을 국내에 음. 유치하는 것에 주, 주안점을 두었는데 네. 최근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면서부터좀다각할 그렇죠. 어, 필요성을 느끼고 네. 지금은 대만 그리고 태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다각하고 있고 음. 에, 얼마 전에 저희 상임이사가 대만을 방문해서 아마 네. 연말부터 정기적인 에, 방문단들이 우리 경상남도를 거쳐갈 것인데 네. 문제는 우리가 유치한 관광객들이 물론 대한민국에서 많은 소비를 하고 가면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우리 경상남도에 머물면서 우리 그렇죠. 경상남도에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 수 있을까 네.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보통 경남도에 오는 유크들이 이제 매세점도 경남에는 사실상 없다 보니까 네. 물론 매세점이 하나 있긴 있지만 네, 네.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가서 돈을 풀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어떤 SPC를 설립해서 좀매세점을 대규모로 한번 음. 운영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검토 중에 있고 네. 또 직접 항공노선이 저가 항공노선 LCC가 필요하기 때문에 LCC 항공노선을 설립해서 저희들 민간 기업과 개발공사가 합성으로 해서 SPC를 설립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저희가 아까 뽑았었고요. 었그 예. 다음 색깔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노란색을 뽑겠습니다. 네. <웃음> 주로 앞에 계신 거를 많이 보시는 <웃음>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우,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웃음> 소년 홀로서다입니다. <웃음> 아우 많은 의미가 있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유학을 가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웃음> 유학이 됐을까요?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그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예,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갈 때입니다. 우리 나이로 12살 막들 당시인데 네, 네. 대구에 저희 외가가 있었습니다. 외가가 있었는데 아, 네. 아버지께서 저를 대구로 이제 유학을 어린 시절에 보냈습니다. 아, 네. 음.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취도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성장기를 대구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음. 어,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점차로 이제 그 농경 사회에서 이제 도시 문화 사회로 적응을 하면서 좀더 자주적이 되고 더 강인해지고. 아, 아. 속된 말로 뭐라 그럴까요? 깡이라고 그럴까요? <웃음> 네, 아, 그런 네, 것들이 네. 형성이 돼가지고 네. 어떤 어려움도 저희가 제가 성장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극복하는데 그런 음. 어, 소년 시절, 성장 기 시절에 경험이 많은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격동의 시기에 정말... 가장 옆에 있으셨던 분이 바로 아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분과는 또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저희 집사람은 고향이 마산 해원동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집에서 농담대으로 해원댁이라고 제가 네, <웃음> 이렇게 네. 하는데 어, 집안 어르신의 소개로 만나서 한 1년 정도 아. 어, 교제를 해서 결혼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어, 현재 일남이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집사람을 처음 봤을 때느낌 그야말로 콜링인 네. 러브 상태였습니다. 천문에 바른 거죠. 그래서 제가 대시해서 청혼을 성낙을 받아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런데 앞서 잠깐 자녀 분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음, 예. 이야기 좀더 해주세요. 아, <웃음> <웃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예. 에, 어, 일남미녀가 있는데 네. 제가 너퉁이를 하나 둬서 아이고 예, 금전에서 오셨나요 40... 예. <웃음>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에 너퉁이를 네. 얻었습니다 자기 언니하고는 12살 띠동갑입니다 음. 어, 지금 큰 딸을 대학 다니고 그 밑에 아들이 지금 재수를 해가 어렵게 재수를 아. 해서 지금 대학 1학년 다니고 있고 네. 너퉁이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2살 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30대는 바,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어, 큰 딸과 아들에게는 자상한 아빠의 역할을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네. 이제 너퉁이를 얻고붙으는 제가 보상 취미도 있고 해가지고, <웃음> 어, 너퉁이한테는 큰 애들 둘이에게 쏟지 못했던 그런 좀 자상한 음. 아빠로서의 역할을 항상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것도 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떤 네. 것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에, 뭐, 아이들에게는 항상 저도 어린 시절이 굉장히 자주적이고 자립심을 그렇죠. 굉장히 네. 그것이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항상 본인 스스로 할수 있는 거 음. 과외력보다는 자기주도학습 음. 그리고 항상 에, 자기 신변정리나 주변정리를 는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강화시키는 주 그런 교육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사태로 인가 엄마 아빠가 없, 없다고 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음. 어떻게 살아갈지를 항상 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독서를 제가 강조하고 저도 아이들에게 책 읽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집에 가면 TV 시청은 거의 하지 않고 음.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여행을 아이들에게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은 교육은 저는 항상 독서와 여행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숙지해서 이제 아. 성장해 갈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사회 공공의 선이라든지 공동체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예. 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아있죠. 핑크빛이 남았네요. 네. 자, 핑크에는 네. 네.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어,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최선이 최고라는 음. 키워드입니다. 자, 이 어떤 키워드인지 또 궁금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 지난 18대 국회의원으로도 음. 왕성한 활동을 해주셨고 지역민들의 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1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맡은 바 임무를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시나요? 평소에도? 제 어린 시절부터 모토가 네. 항상 최선을 다하자. 음. 그리고 자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을 인생 모토로 삼았는데 뒤에 책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책을 보니까 음. 동서양의 많은 현인들의 네. 공통적인 결론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 자기가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결과 유물을 떠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음. 이런 정의를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아주 모터를 잘 정했다. 이렇게 한번 자유해본 적도 있습니다. 참, 많은 경험들을 해오셨고, 또그 속에서 독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좀 얻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1년에 보통 책을 몇권 정도 읽으세요, 그러면? 음, 많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네. 때는 한 달에 뭐, 한 일곱 7 8권 정도도 읽고 한 달에 읽은 예, 거 예. 또 제가 읽는 책들은 뭐 가벼운 신간보다는 네. 동서양의 무언 좀 주제들의 고전을 읽다 보니까 네. 고전이라는 것은 어 한두 번 읽어서 그 내용을 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보통 대수 번 정도 많은 경우는 에 10번 이상 읽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뭐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은 어, 20대 때부터 구입했던 걸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도 꺼내서 읽어보고 또 음. 책을 읽어볼 때마다 제가 그 느낌을 여백에다가 제 생각을 적어놓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다시 세월이 흘러서 꺼내서 보면 은그 여백에 적었던 느낌이 굉장히 또 생생하게 생생하게 네.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저도 다음에 사장님께 좀 추천을 받아서 독서를 좀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현재 지금 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고 계신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푸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뭐 저는 스트레스를 이제 네. 운동과 독수로서 이에좀 풉니다. 아, 좀 특이한 제, 제 나름대로의 네. 운동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발사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죠. 예, 저는 독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풉니다. 음. 기운이 우길 성취하고잘 나갈 때는 그 기운을 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주역이라든지 또 이래 노어라든지 맹자 이런 좀 경서 위주의 음. 독서를 하면서 자꾸 교만한 기운을 누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좀딥브레스돼 있고 힘들 때는 네. 주로 역사 서정이라든지 저 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 나갔는지 제 자신이 그책속에 일종의 감정 이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네. 발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마천의 상이 열전이라든지 또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이라든지 또 춘추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서 거기에 몰입해서 스트레스를 좀 발산하는데 좀 특이한 스트레스 해결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웃음> 예.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어떤 계획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음.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의 최일선에 있는 정책수임기관입니다 음. 그래서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을 직접 현장에서 구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받아서 새로운 지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네. 저의 목표는 새로운 지사님이 오실 때까지 네. 기존에 우리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지성인의 공식 질문만이 남아있는데요. 예. 참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사장님께 경남이란 어떤 공간인가요? 음, 어, 뭐 경남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제가 또첫 사회생활을 변호사업으로 진주했을 때 제가 업을 일으, 일으, 일으킬 수 있게 저에게 기회를 준 땅입니다. 네. 우리 경남이 산업화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우리 울산과 그리고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조선 자동차가 우리 산업화를 이끄는 주역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유신 독재에 저항했던 부마항쟁의, 부마항쟁도 역시 우리 경남에서 기축제가 되었고, 그리고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3.15 학생의 이거, 즉 김주열 열사님도 우리 경남에서, 마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에 우리 경상남도가 항상 있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우리 경상남도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도미의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함께 그 하도에 고민하고 그리고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김해 사람으로서 경남 도민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인생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되는가까지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장님의 행보에도 저희가 많은 집중을 기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지성인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조진나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이 경남 공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경남개발공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성인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